다른 성대모사는 잘 못하는데요. 네. 코골이 성대모사는 좀 하거든요. 네, 그러시죠. 네. 네. 그 한번 하실라고요? 어, 이 코골 소리가, 네. 어, 그냥 코곤해 하면은, 사람들이 각각의 나름대로의 상상으로 이제 코골이 소리를 상상하는데요. 음. 코골 소리가 음. 되게 다양하거든요. 근데 그 다양한 소리가 우리가 어, 입 모양, 또는 기도 모양이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소리가 각각 달라지듯이, 음. 호구리도 마찬가지. 졸리시죠, 있어요. 저희가? 아... 네. <웃음> 이 정도 소리만 돼도 참을만 하잖아요. 참을만 해요, 저희가. <웃음> 아, 그래도 숨은 쉬는 거거든요, 저희 네, 네. 그런데, 음. 어, 우리 남편이 이렇게 몰라요 아. 오. 그이 정도 소리는 굉장히 그 기도가 좁아진 상태로 그걸 음. 빨아들이는 소리거든요. 그소리흡그 그냥, 그냥 후, 이거하고 좀 개념 음. 다르 빨아들이다가, 이런단 말이죠. 그러다가, 아우, 답해 그러다가, <웃음> <웃음>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. 그게 음. 다, 이 기도, 이렇게 숨이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쫙아들었다가 쉬어 빨리 쉬어. <웃음> 다음에는 한번 테스트해 보게요. 네. 산소 포화도. 네. 산소 포화도가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은 많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. 그렇죠. 뭐 제가 본 환자 중에 제일 많이 떨어졌던 환자는 5 4까지 떨어진 환자를 봤는데요. 어, 실질적으로 제가 어,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여기다 달고 숨을 참아봤어요. 네. 과연 어느 정도까지 내가 못 견딜 수 있나 해보면 얼마나 떨어지나 했더니. 제가 88% 까지 한번 가봤거든요. 근데 그 정도 되니 내가 진짜 얼굴이 터져 버릴 것처럼 굉장히 고통스러웠거든요. 어... 그런데 수명공 환자들은 88%는 무섭게 나와요. 뭐 70% 대 80% 대 많은데 어... 음, 이런 걸 한번 테스트 를 해보면서 네. 아한번 다음에 네. 과연 얼마나 숨을 참을 수 있는지 네, 네, 네. 어, 산소 포화도 85%가 얼마나 큰 심각한 상태인지 그 수명보험증으로 인해서 산소포도 85%까지 떨어진 사람들은 보험을 해주거든요. 음. 85%까지 참아보라고 하고 싶어요. 그, 음. 그런 담당자들한테. 음. <웃음> <웃음> 네.